늘 우리가 민주당 주사파들에게서 보아오던 그 모습을 또다시 김남국이라는 인간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남국이 이 과정에서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잘한 것, 치밀하게 한것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요즘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오르내리는 횟수에 있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을 능가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보이는데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김남국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후원금 모금 영상을 다시 불러내 봤는데 김남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만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이냐고 지지자들에게 물으면서 김남국 후보 자신에게 백만원이라는 돈은 절박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백만원이라는 돈은 변호사 김남국이 서울의 상경에서 늘 했던 절박함에 기도했다면서 다음달에는 제발 백만원만 벌게 해주세요 이 말이 자신의 기도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한달에 백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는 김남국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라도 좀 적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만 원이금이라고할 정도라면 서울 생활을 불과 몇 십만 원의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는 말인데 생활은 그냥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김남국이 늘 말하던 것처럼 라면만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다고 해야 그래야 겨우 말이 될 정도의 돈 아니겠습니까 설마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좀 받아내겠다고 그딴 거짓말까지 했을라고 여기까지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국이가 워낙 번듯하게 잘생겨서 저렇게 극빈자생활을 했다는 게 사실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마땅한 증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정가 주변에서는 김남국이 예상보다 돈이 많은 사람 이래 하는 얘기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한간에는 김남국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좀 만졌단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던 모양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인지 김남국은 당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1년 정치와수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먹고 차량도 아직까지 안 샀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끼고 해서 모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말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진실은 보통 모함에 맞서는 최고의 해명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설에 대해서 김남국은 진실을 보여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국인은 가난해. 7, 8년을 라면만 먹고 살았다잖아. 재산 신고도 국회의원 치고는 얼마 안된 편이고 아끼고 모아서 저 정도 남아 신고한 건가 봐. 김남국의 해명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다음 뉴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까지는 말입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김남국은 2022년 2월 3월 사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127만 개나 보유했다. 둘째, 이 코인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85억여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이르는 가치였다. 셋째, 그는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이 코인을 전액 인출했는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그달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실명제 시행에 앞서서 전액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위믹스 거래 행위를 불법자금이거나 자금 세탁을 하려는 목적 등 불법적 거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당국 에 이를 신고했다. 다섯째 당국이 조사해보니 이 거래자의 이름이 뜻밖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이었다. 무려 85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돈이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뉴스가 보도되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재산이 드러나자 김남국은 말을 바꿨습니다. 2006년부터부터 8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럼 아까 억울하다면서 울고 싶다면서 자신은 비트코인 투자 안 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역겹네요.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김남국은 저렇게까지 영상까지 남기면서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김남국의 입장이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째 남국이잖아요 둘째 민주당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랑 같은 과잖아요 셋째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7인회의 일원이잖아요 남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이 과정에서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잘한 것, 치밀하게 한것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이 코인 자산 85억여 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걸 포함시키면 기존의 15억 원 합쳐서 100억대의 재산이 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고 7, 8년은 라면만 먹고 살았다고 방송에서 말하고 그러면서 이날 이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것인데 솜씨가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한 짓이죠. 김남국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만약 지지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거짓 코스프레가 먹격했습니까. 후원금 3억 몇 천만 원이 그렇게나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오기나 했겠냐 이 말입니다. 지지자들이 호구입니까. 저렇게 부자한테 누가 후원금을 그렇게 싸줬겠습니까. 그러니 김남국 입장에서는 들킬 때 들키더라도 후원금 돈벌이를 짭짤하게 해먹었으니 이 또한 엄청 영리하게 잘한 짓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국이 정말 대단해요. 둘째,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자신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20%를 1년간 미루자는 법안을 2021년 7월에 공동 발의했고 이 법의 혜택으로 결국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돈까지 인출해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부를 이용해서 법안 만들어 발의해 동료 도움받아서 본의에서 통과시켜 85억 원대 자산의 20% 세금이 17억 원인데 이 세금 한 푼도 안내꼭 먹고 알 먹고 돈 먹고 세금 먹고 세금도 안 내고 실명도 더구나 안 드러내. 김남국 능력자 아닙니까? 85억이라는 돈도 엄청나지만 서울 평균 집값을 6억여 원이라고 치자면 집세치값을 세금으로 한 푼도 안 뺏겼습니다. 얼씨구나. 이 얼마나 남는 장사였습니까? 정말 잘한 짓이죠. 남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고의 언론 인기남이 된 김남국 지금 좋아 죽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김남국 코인 사건의 본질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늘 우리가 민주당 주사파들에게서 보아오던 그 모습을 또다시 김남국이라는 인간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의 빵꾸난 양말, 달고 다른 운동화, 그가 늘 들먹이던 라면 이것은 민주당 사람들에게서 늘 보아오던 거지 코스프레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자가 100억 원가량의 총재산을 숨겨둔 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렇게 감쪽같이 속이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알바해서 한푼두 푼으로 먹고 생활하는 후원자들 그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인데 피땀 어린 후원금을 보낸 이 지지자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지 코스프레 원조가 누군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구멍난 신발의 원조 감 잡히십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구두를 안본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슬리퍼 신고 바자마 바람으로 한여름 옥탑방에서 선풍기도 없이 지내던 박원순 표 서민쇼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박영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를 하면서 파란색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 박영선 전 장관이 정말 가난하다고 믿는 분이 계셨습니까? 거지갑 박주민, 이분도 후원금이 넘친다는 소문입니다. 이분이 아무데나 널브러져 잠든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 부러진 안경테를 끼고 있는 그 사진 얼마나 유명합니까?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어떻고요 온갖 잡동산이 널브러진 반지압방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창피해서 숨길 것 같은데 이 자들은 이게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이 자들 머리 구조가 우리하고 적어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의 열정폐의 논란 이것도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자기는 하루에 5천 권씩이나 팔리는 서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원봉사로 임금도 안 주고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지합니다이 자들의 내로남불은 정말 대단합니다 SNS에 온갖 지적질은 지적질은 다하고 혼자 의인인 척은 다했지만 알고 오니 자신이 지적질하고 비난해온 불법탈법의 온갖 더러운 짓을 자신이 뒷구멍으로 더 많이 해온 내로남불의 원조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조국 전 장관 말고 누구 있습니까 이 자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다 좋다 이겁니다 거짓 코스프레를 해서 지지자 돈을 울고 먹던 내로남불을 하든 송영길처럼 돈봉투를 뿌려서 선거를 이기든 당장 나한테 피해 안 오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주 보고 만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나라의 국간에 금이 가고 그 금을 통해서 세금이 줄줄줄 세게 되고, 나라의 안보에도 금이 가서 그 금을 통해서 중국에게, 북한에게 이 나라가 서서히 먹히게 됩니다. 그들의 비양심이 나라 전체를 흔든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죠.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할까요? 양심이 없는 자들은 하는 짓에도 하는 짓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초에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공직의 직위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로 내 이익을 키우는데 급급한 자들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익집단 카르텔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익집단 카르텔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정권의 쟁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간 정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온갖 탈법,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잡고 싶어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잡고 싶어합니다. 이 자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이 자들의 DNA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하고는 종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눈딱 감고 이 나라의 안보 쯤이야. 중국하고 거래해버립니다. 나라를 파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산불정책이 국가안보를 중국하고 거래했던 행위였지 않습니까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들은 나라의 안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군 주둔만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나라는 좌파들의 손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망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 좋게 우연히 너무 괜찮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숙제 자유파 국민들이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첫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15처럼 선거 불공정의 시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북한의 해킹을 당한 중앙선관위가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나서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 3 9건의 선거소송이 벌어진 4.15 선거 당시의 데이터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원만이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일을 해태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성리해야 윤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저자들의 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가 김치환의 시사이다가 외치고 싶은 다음 단계의 주제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